Archaeologists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h o m b l o g e r s who also have value l n historical artifacts. Good. 하지만 matter of fact, the logi-todoks are not able 그 o b 그 able to be a b l o t e o t e o t e o t e o t a t t a t e o t e o t e o 같이 있는 역사적 유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. 그렇지. 와 잘하네. 아내 레스크드 투브정사잖아요 네. 어 혹시 이게 무슨 수거 같은 거야? 아니면 그냥 이런 거 나올 때 해석하면 되는 거야? 그냥 정확히 해석은 안 하고 그냥 대충 어. 느낌. 아 느낌적인 느낌 와 그렇지 요즘 세상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러면.